웬히은 코오롱 스포츠와 함께한 화보 공개, 스포티한 겨울 코디 눈길, 글로벌 케이 a 라이징 스타 웬히은 앤하이픈 앱체인 7색 겨울 화보가 화제다. 웬히은이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 스포츠의 새로운 모델로 발탁된 가운데 이들이 함께한 첫 화보가 공개됐다. 화보 속 멤버들은 코오롱 스포츠 FW 제품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하며 눈을 뗄수 없는 화보를 완성했다. 웬히픈 은 세련된 카키톤과 산뜻한 화이트 컬러를 활용한 단체 화보를 선보이기도 하고 개인 화보를 통해 각자의 개성이 돋보이는 코디를 완벽 소화했다. 특히 다양한 아우터와 컬러감이 돋보이는 이너를 매치해 스포티한 코디를 완성하거나 다운재킷 등을 활용해 활동성이 있으면서도 힙한 패션을 제안했다. 이번 코오롱스포츠와 엔히픈의 만남은 아웃도어 제품 소비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는 MZ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브랜드의 전략이며 엔히픈과 함께한 쇼폼 패션필름 영상 등 팬덤을 공략할 수 있는 콘텐츠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엔히픈이 착용한 코오롱스포츠의 아이템은 전국 코오롱스포츠 매장과 공식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